잠깐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 교통사고 좀 괜찮으신지... 아... 아니요... <웃음> 근데 오늘 왜 오셨는지 그... 아... 꼬리잡기는 하고 가고 싶어서... 1분만 <웃음> 좀 참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안 했더니 몸이 근질근질한 것도 있는데 일어나면 미친 사람... 아 진짜 배가아는줄 알았단 말이야... 오늘은 저번에 했던 배그 모드 꼬리잡기인데 네 몇 가지 패치 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네, 첫 번째로 무기는 랜덤 무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두 번째로 맵이 확장돼서 다리가 두 개가 됐고 건물 수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팀전 허용입니다 그래서 오. 우승자는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와. 오! 동맹 가능? 듀오. 듀오? 듀오 가능? 딱 봐도 여기서 보도가 안 보여 음, 보더가안 보여. 훨씬 지금. 어 아, 근데 너무 고층 빌딩도 포함된 것 같은데. 저거 롯데타워 아니야? <웃음> 거의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야, 아, 네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네. 다 같이 녹화 시작. 좋습니다. 녹화 시작하시고 녹화 시작하시고. 브랜던 무기. 또 시동 버는 거야? 넌 죽었다. 왜왜왜 <웃음> 넌 무조건 넌다 너는, 너는. 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게 없기 아 진짜 키보드 그냥 WASD 빼고 다 빼버리고 싶다 <웃음> 너네 이거 스타터킷 열었냐? 나도 지금 열래 그냥 어? 아 이거 열어야 돼? 아뭘왜 이렇게 나와? 다 버릴게 왜 산더미야 이거 방패 <웃음> 버리기로 했어 방패 버리기로 했어 즉시 치유도 아스피린도 나오고 막좀 이상하게 나왔네 이거? 아. 뽑은건가? 왜 소리가 안들리지? <웃음> 어 이거 찰진다 이거? <웃음> 아넌 죽었다 너 진짜 내가 아니 뭐하면 죽었대 너 진짜 내가 노릴거야 어야 여권 세장야 이거 <웃음> 여권? 이거 어 이거 간첩이면 아니 <웃음> 스파이면은 이런거 있어야지 간첩이라니까 너무 좀 짜쳐 보이는데 <웃음> 나 뽑는다 그래라 ㅇ 응. 한편이 노란색 o <웃음> i 빨간색 한 n 이 노란색 무기가 오케이 d 하세요 꼬리색 n 아, 제발총 좋은 거나 통, 통, 통, 통, 통, 통, 통, 어? 통, 이 통, 통, 통, 통, 통, 이 통, 어이씨 통, 디 통, 통, 디 통, 네 목소리 안 들려 통, 어, 나.. 통, 어, 통, 어, 나 피나는데? 아, 누구야? 야마야마 <웃음> <웃음> 형, 어? 형이 혹시 쌌어요? 아니, 나안 쌌는데. 나왜나 피나? 왜 피나? 어, 너 계속 몰라. 막고 있네. 유 유리에 긁혔나 봐. <웃음> 이런 그런 게 있나? <웃음> 너 몸이 이건 좀 아닌데. <웃음> <웃음> 여러분, 작으로 스파이라는 건. 크, 대박. 어 어그다. 개 좋아. 숨켜 놓고. 320발. 너무 충분하고. 아. 저렇게 멀리 던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닥면에다 하면 안 돼. 지가안 터져? 어, 아, 왜 아, 뭐 이렇게 늦게 터져, 씨. 야, 이거 타이밍 뭐야? 야, 나 맞을 뻔했잖아. 씨 어. 맞아, 이거 맨손으로 깨면 안 됐던 것 같아. 아직 시작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근데 확대는 안 된다. 그냥 약간 레드닷 같은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잼드 고치는 거. 배웠죠 X키 누르면 잼드 고칩니다 이거 지난번처럼 막 고장나갖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어 잠깐만 나칼나칼다 버렸어? 버리... 칼을 다 버렸어? <웃음> 준비 끝! 오케이 좀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좀 해야겠다 라미 초록색 노란색 라미 초록색 노란색 누구냐 누구냐 소리 들렸다 들렸는데 이거 촉하는 거 들렸는데 이거 나와라 동맹을 할 수도 있잖아 나와봐 진짜 없어? 팀을 해주실래요? 저기... 팀을 하려면 총을 좀 봐야겠어 이거라서 해주세요 권총입니다 <웃음> 해주세요 <웃음> 권총이랑 같이 우승을 해라? 해줘해줘 <웃음> 초록색 노란색이랑 해줘 아니 일단은 해줘 요정도로 해서 헤어지자 람이야. 어, 상황을 좀 저? 상황을 좀 보자 주려줘 상황을 좀 보자 람이야. 너무해. 내가 진짜 강호해. 어, 강호해? 아니 솔직히 권총을 같은 팀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화력이 약하지 않나? 분명히 저격총도 어딘가 있을 텐데. 아, 아, 놀래라. 아, 아, 아, 놀래아 아. 아, 맞네, 보라색 이 있네. 색깔 생각 빠르게 들었지. 한 대도 안 맞았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보수던데 저번까지? 아 노줌으로 노줌으로 샀어 <웃음> 노줌. 아, 아뭐 일단은 일단 뭐더 둘러보죠. 예. 어어, 아, 저, 저. 나 로제타워 간다. 야, 엄프 소린 거, 티나는 거 봐. 어디, 어디서. 아, 잠깐만, 이거 유리에 피달른다 야, 유리 깨고 나가면 안 돼. 와, 야, 유리, 이거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배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옥상이죠, 여기가? <웃음> 아니, 뭐, 어디서? 야, 야, 야, 야! 형 어디야? 한편아, 해, <웃음> 아니, 남자 답게 화낸 거야. 어, 맞아, 어? 형 어디야? 어. 여기 있지, 부스스가 그렇게 무서워? 어디 숨은 거야? 나 대놓고 있는데. 아 그래? 어. <웃음> 형 이거 올라올 수가 있거든.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 알아 알아. 근데 엘리베이터 너봐 아파. <웃음> 너뭐먹 걸렸나 본데 왜 아프지? 나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아파 형. 올라와 봐. 어, 왜, 왜 자꾸 빗소령이랑 마주치지?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아우. 아우. 아. 어 뭐야? 진어 뭐야? 아우... 누나! 어? 이거 엘리베이터 개 아파요! <웃음> 아 진짜! 올라가지마 이거! 와... 드디어! 왜? 형 여기 엘리베이터 한번 열어봐요! 와 진짜! 엘리베이터 열어보라고? 아, 엘리베이터 올라가봐! 요 진짜 아파! 잠깐만... <웃음> 파란색이 대명 이 있다는 거는? 이중에 한 명은 파란색이라는 어? 거야? 맞네 이중에 한 어? 명은 파란색이라는 거네 비소랑파란색자 그러면은? 그럼 너 빨간색이라는 건데? 아맞아 <웃음> 나도 빨간색. 갑작색이 몰라 볼때봐요 그러면 본다. 연비가 주, 주황색이라는 건데 빨주 어? 근데 보라색이 있나? 보라색 있지 않나? 빨, 맞아 주. 보라색이 있어 아, 응. 아 맞네 보라색 있네 어? 라즈노초파 칭찬색에 빠르게 들을게요 아, 우리 한팬이 항상 듬직하고. 네. 아, 우리 한팬이 항상 듬직하고. 네. 참 귀엽고 네. 멋있고. 네. 네. 귀엽 항상 그런 동생이 네. 아 어와서 어깨 <웃음> <웃음>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아, 응차. 응차? <웃음> 어, 근데 <웃음> <나니까>? 브러스가 없는데? <웃음> 브러스 없잖아. 어,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보는 거야 슬프탄 늦게 터지니까 타이밍을 이용하는 거지 <웃음> <웃음> 형 초록색이지? <웃음> 그렇네 나 초록색이네 아, 형 빨간색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 <웃음> 형이 알지. 아, 너가 빨간색이라며. 나도 아는 내 색깔 말안 했어. 나 지금 뭐멀었어 너? 말하지면 안 되지. <웃음> 근데 진짜 미안한데 한편아. 어. 어. 되게 바보 같아. <웃음> <지금>. 아 죽일게. <웃음> 아아왜 그래? 아니 오케이. 세번더줄 몰라 <웃음> 바보? 응차! 응, 응차! 응차! <웃음> 응차! 소리 나, 꾹꾹 소리 나게 아, 꾹꾹꾹 <웃음> 응차! 어 저기 보라색이다 어디? 지나갔어 저 앞에 어디? 다리 방금 지나갔잖아 왼쪽으로 아니 저, 저 멀리서 아저 멀리? 응 음. 다들 근데 맞고. 총이 AK 너 총이 뭐야 그거 뭐야? 이거? 애따어 땀이야? 어 이거 한발 맞으면 가 야 그럼 한발 나. 음? 우리 둘이서 세상에 휘... 뭐 날라. 야수나탄나어어 <놀람> 술... 이거 한발 맞으면 가. 야 그럼 한 나. 음? 우리 둘이서 세상에 휘... 뭐 날라. 야 수류탄을 넣어. 탄이나져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또 숨어있어? 여기여기여 <웃음> 척캠이 여기여기여야 여기, <웃음> 여기, 이거 <이건> 여기. 말하네 <웃음> 야 진짜 너 그건 아니지 어저 진짜 보라색이다 저 진짜 보라색이다 그러면 어? 얘 파란색이래요 한편이가 파란색이라고? 아 근데 빨간색인가? 빨간색이래요 한편이 한편이가 빨간색이지 어. 나 파란색일걸? 너파란색이야 근데 너왜 이렇게 아파해? 뼈 부서졌어 아니 왜 이렇게 몸이 약해나? <웃음> 어, 야 여비야 <웃음> <피야. 웃음> 예 장난쳐 본 거야 진짜 연비야, 때리지 않았잖아 일로 와봐 어? 잠깐 나좀 보자 왜너 색깔 뭐야 자색 아또 주황색이구나 주황색이 너밖에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님도 주황색 있어 <웃음> 나 주황이랑 뭐 떠? 너 주황이랑 파랑 아 주황파랑이야 어 근데 가짜색을 모르는 거 보니까 주황 맞네. <웃음> <웃음> 빨간색 누군 줄 알아? 한 페니. 하 빨간색. 그러면은 한 페니를 내가 잡으면 너무적되잖아 맞지. 그러면 나랑 동맹할래? 좋아. <웃음> 야 소리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거 봐. 우와. 야야 보지 말고 라고 <웃음> 그래, 아, 쟤 어, <웃음> 쟤 어, 야, 아픈 앤데제 오늘 아픈 앤데리야리야내줄게 진짜 리야 야, 이거 야근 진짜 야거야진거진야거진거진야거야 야, 한편은 어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 <웃음> <Nerven> 어, 잠시마! 형 잠시만, 형 잠시만 한 마디만 하겠줘어한 마디 뭐한 마디 한 마디 뭐, 한 마디 뭐한 마디 해봐 해봐 해봐 형어형 연비도 남는 생인데 연비도 나한 번만 하시면 안 될까요? 한킬만 그래도 나 배구 유전데아너 배구 유전하고? 예 배구 유전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워 지금 맞긴 하지 저야 중기위원도 중기위원 나 나왔네 나왔네 나 나왔네 나왔네 한편아 선생 선생님 <웃음> 야 총알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것봐 우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엄 헤엄 헤엄 헤엄 헤엄 헤엄 헤엄 헤엄 야이 야 보지말고 도우라고 <웃음> 선생님 고프 죽읍시다 아이 예? 아, 저체케빈만 죽이고 갈게요 체케빈만아체케빈만 아이 최캐빔만 아, 체케빈. 만 제가 체케빈 잡는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체케빈만예 네, 선생님 아이 체케빔만 빨리 안 잡는데 아이 죽일래 죽일래 죽일래 당신이 못 죽이는 건데 모를 줄 알고. 네, 이거 정리라. 너무 스치서로 지금. 맞긴 하지. 야 체크비 어디 있어? 체크빈인데 체크비 여기다 이게. <웃음> <웃음> 어? 아 뭐야 뭐야. 어, 날쏜 거야. 아 뭐야 뭐야. 죄송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잠깐만. 아니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당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파요. 당신 총이 뭐야? 저 어그입니다. 어그? 네. 어 어그 좋은 총 아닌가? 저 그러면 모두를 배신하고 총을 바꿔드릴 테니 저와 팀을 하시겠습니까? 좋아. 아니지, 예? 너는 나의 칼이 되는 거다 <웃음> 아 예, 사실 제가 연비랑 같은 팀이었는데 바로 배신하겠습니다 잠깐만, 연비랑 같은 팀이었다고? 예예예 예, 예. 어 이상하다, 총박군 대신 나랑 팀하기로 했는데? 연비야, 너, 야, 연비야, 연비야. <웃음> 너 뭐야? 잠깐만. 야, 한편이 어있어 그래서 뭘로? 뭘로? <웃음> <웃음> 잠깐만, 색출인 끝난 것 같은데? 저기 같은 편님 예 yeah. 지금 비상입니다 yeah? 지금 큰일났어요 <웃음> 앞에 지금 알람이 있고 근데 지금 연비님이랑 팀하기로 했는데 <웃음> 연비 누나가 지금 노란색이고요네 빗솔형이 파란색인데 탈락 그 2D형이 빗솔 잡는색이었고 저 지금 빨간색이긴 한데 거기 아니지롱 <웃음> <웃음> 어 알았냐? 이 녀석이 <웃음> 아니! 토디형 제발 잡아줘! 남연님 무슨 색이에요? 카메라 알려줘 어딨어? <웃음> 카메라 안돼! 카메라! 케빈님 <웃음> 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맵이라도 한번더 둘러보겠다 나같은 봐서 <웃음> 한편아 한편아 어, 들어가자. 아형형 형. 어어 형. 아, 형, 형, 형, 형. 어? 어? 어. 저 진짜 1킬만 해 보면 안 될까요? <웃음> 이미 근데 연비 놓쳤잖아. 어디인지 알아나? 진짜로. 30초. 나, 라미 님어지 알고 줄게. 0초 30초? 30초? 0초 어, 40초. 40초, 40초 40초. 그래? 지금 딱 카운트다운 세세요. 어 어. 저거 그 높은 거기 어디 갔지? 아 디통스 너무 맛있게 생안 되겠다. 아아나 <웃음> 지난번에 나 잡을때 즐거웠지? 어? 일부때 나 잡느라 즐거웠지? 그지 암펜아? 음. 우리 어떻게 같이 폭사할까? 우리 어떻게 같이 폭사할까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웃음> 우리? 형 그거 집착이야 집착 어, 어? 어? 뭐야? 어, 야! 나를! 야! 빈속이 지금 어? 곱게 곱게 가라고 곱게 곱게 곱게 곱게 가라고 어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얘 어디갔어? 여긴데? <웃음> 없다운 못 맞출 줄 알았지. 없다운 못 맞출 줄 알았어. 어. 제가 백터네 연비가, 근데 제 연발로 쏘는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네, 총이 네. 주인을 조용히 해, 너네. <웃음> 쟤네봐 제가 백터네 연비가, 근데 제 연발로 쏘는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야, 야 조용히 해 너네 비비 <웃음> 누르면 그 연발로 나와 비가 안와 뭐야 뭐야 뭐야 뭐 아. 나는 불터가 아. 불쌍한 거이 형도 단발로 써 보충도 불쌍하다 아야 드디어 아 나좀 봤다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아 <아이>, 시끄러워 <축하해>, 이것들 <웃음> 이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라면 전신 <웃음> 다 나왔어. 저기 얘들아 미안한데 혹시 남이 못 봤니? 남이 아까 저쪽에 저기... 수영 치는 거 네. 봤어. 저기. 몰라. 할 수가 없어. <웃음> 아, 씨 아. 아! 아가씨의 복수. 너가 우리 아가씨를 죽였지. 이거 어떻게 없대지? 그거 붕대 감아라, 요. 붕대 몇 개를 감아도. 다 하나만 감으면 근데... 된다, 요. 아 진짜? 나 계속 아파. 왜 아프지? 안 되겠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웃음> 오늘은 킬러가 아니야. 가들었어. 같이 가는 거야? 그 대신 총을 나랑 바꾸자. 너총 뭔데? 나, 백터. 백터가 뭐야? 이거는 가볍고 그거 약간 무겁잖아. 아 이건 좀 무거운 총이야? 같아. 그럼! 생긴 것만 봐봐. 이게 좀더 작겠잖아. 그럼 오늘은 진짜 같이 가는 거지? 나 믿어. 진짜 오케이. 내가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지. 아! <웃음> 너 2D한테 뭐돈 빌려줬냐? 아니 오늘 보디가드투와 아가씨 연이었어. 근데 지금 아가씨 연을 죽인 거 아니야. 참나. 야, 연가시래요. 여기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가씨 이렇게 할... 하면은 연가시네요. 예. 어? 얘왜 여기서? 뭐죠? 안 끝났어. 아, 뭐야. 너네 둘이 <웃음> 팀이 하는 거야? 다 <웃음> 어, 둘이 팀이라니까요? 아니야. 야, 아가씨의 복수하면서 하면서 날 쳤어. 연비랑 팀인 거야, 투디는 그러면? 그래. 어, 나랑 팀인 거야. 돼?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어야 그러면 우와, 여기 여기에서 3이 1세줄테니까1대1해 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동대 감아 두디야 동대로안 감아져 그런뭐 부러진거지 뭐, 부러진 거지 뭐. <웃음> <웃음>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가씨를 위해서 <웃음> 야 이게 무슨 <웃음> 야3 1 고! 핀핀 같은데? 아 <웃음> 어? <웃음> 너무 불쌍하게 아파하는데? 아, 아! <웃음> 이렇게 해서 우승팀은 아가씨 연과 보디가투 보디가투 3 2 1 고. 어, 연사 에이, 왜 이렇게 날아다녀 <웃음> 야이씨! 누구한테 쏘는거야 쟤는 님은 뭐 라미한테 잘못했어요? 그니까 아까부터 나수류탄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뭐 에임이 날아간들 야내 머리에 박히는게 맞아 이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됐다고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아, 좋됐다고 진짜로 됐다고